녹용의 주요 성분과 효능은 녹용은 한의학적으로 기, 혈, 양을 보하는 약재로 면역력을 높이고 조혈 기능으로 혈액 순환을 좋게 하여 온후 작용을 통해 양기를 북돋습니다. 녹용의 조혈 효과는 혈액 순환을 활발히 하여 손상된 조직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녹용입니다. 또한 여러 성장인자와 호르몬들, 그리고 아미노산 및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뼈, 근육, 인대, 연골, 신경, 내장 등을 고르 튼튼하게 합니다. 백초한방 이러한 작용과 함유된 여러 물질들을 통해 녹용은 인체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합니다. 즉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증가시켜 낮은 병치레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녹용의 효과를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성장과 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일반적인 처방에 녹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경우 녹용에 함유된 성장인자와 여러가지 아미노산 및 물질들을 통해 약효가 배가 되게 하고 체력 보충에 더큰 도움이 되게 합니다.